머리 아파요. 그냥요. 약간 머리 <웃음> <너무> <웃음> 아파요. 답답하고 시방 같은 거를 할때 <웃음> 정재승 박사님 정재승 박사님가 전... 에... <웃음> 저기 탕이 있어가지고. 발표네. 지겨워요. 계속 앉아서 집중이 안 돼요. 집에서 하니까. 아,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그거 집중 안 되는데 그거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표시키면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. 안녕하세요. 뇌과학자 정재승입니다. 어,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는 어, 로봇이라는 게 뭐고 앞으로 로봇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가까이 오게 될지 또 그런 사회를 위해서 어,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, 로봇을 통해서 과학의 꿈을 좀 키워달라고 과학자가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. 장난감. 장난감하고 로봇의 차이는 그렇죠. 더 똑똑해. 장난감 보다 더 똑똑해야 로봇이에요. 움직인다고 다 장난 어, 로봇은 아닌 거죠. 실험 같은 거를 연구해서 궁금한 것도 다 알고 싶어요. 수학을 없앨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저 있어요. 코로나는 왜 생기지?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. 오로라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. 오로라는 어떻게 생겨? 오로라는 지구의 극지방에 자기장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공기 중에 그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 이온이라는.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이면 색깔을 내요. 그러니까 오로라가 만들어져. 학생들을 만났는데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질문도 너무 잘하고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어, 탐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음, 아이들이 어느새 다 끝나고 나니까 어, 과학도 되어 있는.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, 그 로봇에 대해서 배우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과학자가 내 앞에서 이런 걸다 말해주고 하나하나씩 궁금증을 풀어내게 나 해주시니까 재밌었어요 좋아요 유명한 사람 만나온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로봇은 움직이고, 생각을 하고, 자신이 혼자 움직이는 게 로봇이라고, 장난감이랑 구분을 하는 걸 배웠어요. <봤도> 저는 제가 로봇을 만들고 있고 로봇은 식물을 보살피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. 나라를 지키는 로봇을 그려봤어요.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를 그리고 싶었어 로보트 드래곤을 그렸어요 나 누가 쳐들어와도 막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공기로 나는 보드요 위에는 보드고 밑에는 모터가 달려있는데 모터에서 어, 센 공기가 나오면서 하늘을 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높이는 말고 한 2m 정도면 광장 가된 어, 로봇을 태어나면 대머리빡빡이가 나왔어요 신근해요 <웃음> 재밌어요 과학은 신기하고 재밌고 신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어요 조금씩 알게 됐어요 로봇은 과학이다 옛날에는 그냥 움직이는 그냥 기계로 분류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이나 또 대화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적으로 더 자극받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